잉어맨! 로블록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요 엄마랑 아빠랑 오늘 새로운 곳에 이사가기로 했어요 저희 아빠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아빠 이거 유튜브 유튜브! 아 헐. 그래 그래 이게 요새 그 유행한다는 건 유튜브니? 아 저희 아빠는 어, 직업이 뭐냐면요 어 뭐였더라? 야구선수란다 수 틀리면 바로 쳐벌린단다 <웃음> 아 야구선수셨구나 맞다 맞다 그리고 저기 뒤에 있으신 분은 저희 엄마인데요! 어? 지금 뭐 하는 거니? 우리 사랑하는 아들?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어, 엄마! 지금! 아,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어, 여매니 맘 단, 미우라고 해요! 아. 저는 여매니 아빠 김호예요 <웃음> 아, 어쨌든! 엄마, 늦었다! 빨리 가야겠다! 그래, 빨리 가자꾸나! 근데 여러분들! 저희 엄마 아빠 직업이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엄마 아빠, 근데 우리 저희는 왜 이렇게 자주 이사를 가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가고 저저번 주에도 가고 저저저번 주에도 이사 갔잖아요. 벌써 다섯 번째예요. 아, 그게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거든요. 아빠가 <웃음> <웃음> 엄마, 엄마, 어, 아빠들 어떻게 해봐요. 조만간, 조만간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란다. 우리 아들. 아하. 걱정하지 말렴. 아, 네. 아이. 근데 엄마, 아빠, 이거... 저희는 짐 없어요? 집은 없단다. 몸만 <웃음> 있으면 <쓰면> 되지. 이거 수틀리면 <웃음> 처리할 방망이까지. 아, 아. 아들, 아들 뭔가 깜빡했나 본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다. 아, 네. 이금은음와 아빠! 아빠. 왜 그러니?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그렇단다 음 그렇구나 와 여기가 새로운 집이구나 와 집이 엄청 넓고 좋네요 여기 사과도 있다 와 근데 이집이 이 집이 우리 집이라고? 음 그렇구나 한번 올라가 볼까? 아빠 저희 집이라면서 왜 집을 뒤져요? 좀 이따 우리 집 아닐 거거든 <웃음> 잠깐만 우리 집이야 음... 아빠는 아무래도 직업이 음. 도둑이신가 보다. <웃음> 여보. 왜? 집구석 사사시 살펴봐요. 혹시 모르죠? 양갱이파 녀석들이. 뭔가 설치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래요? 음? 아주 좋은 생각이야. 양갱이파? 나 그러면 과자 한입 먹어야지. 엄마 그럼 침대 위에서 과자 님 먹을게요. 그래, 우리 아들. 부스러기 음. 엄청 흘려야지. 여기서? 음. 음. 엄마. 엄마는 그... 여기서 침대를 지정해야지 엄마 근데 이 옆에 있는 애는 누구예요? 음.. 우리 집이 좀 가난하잖니 그랬네요 그래서.. 잠깐.. 그.. 맡아주는 건가? 맡아주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어? 많단다 아닌데? 아빠가.. 아빠 딸이라고 했는데? 쟤? 뭐? 여보? 숨겨진 딸인가? <웃음> 여보! 여보 딸이라요 무슨 소리예요? 얘 나.. 선정이 딸이에요 일단은 식탁 주변에 앉아서 저희 식사 좀 해요. 그래 오늘 저녁은 뭐니 아들이 한번 얘기해 보렴. 아 역시 이사 왔으니까 요리를 해 먹을 수 없고 피자가 좋을 것 같은데요. <웃음> 좋은 생각이란다 아들. 아빠가 피자를 가져올게. 피자를. 어? 배달이 왔나봐요. 피자 배달을 시켰단다. 음. 오 드디어 왔구만. 아 피자가 왔구만. 음 피자당. 피자당 맛있겠구나 베페로니야 아 어, 피자다!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 야. 베페로니란다 먹어볼게요 와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음 맛있다! 아빠 그래서 얘는 누군데요? 제 동생이에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랑 같이 지낼 아이란다 그니까 러 누구냐고요? 어? 어? 뭐야? 양갱파 녀석들의 딸이지 인질로 삼아버렸단다 <웃음> 아 인질이셨어? 아 여보 그런 것까지 애한테 말하면 어떡해요 그들이 오고 있어 조심해 불이 꺼지, 꺼졌는데? 어? 아빠 TV에서 뭐 한대요 우리 집돈없어서 넷플릭스 안 낸다고 해놓고선 뭘 틀어주신 거야? 뉴스? 아 아빠 뉴스 재미없는데 긴급뉴스라고 하는 긴급뉴스란다 긴급뉴스 이건 지켜봐야 돼 아, 그래도요. 뉴스 재미없어요. 다른 거 봐요. 음? 뭐지? 어, 막사이렌이 울리는데요. 아빠, 쟤네 누구예요? 오, 밤 양갱판 녀석 은행을 털었군. <웃음> <양갱>. <웃음> <웃음> <웃음> 어, 어, 어, 저건... 내 친구 영철이? <웃음> 어, 갱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저 보라색 사람은 누구예요? 어, 저 녀석은 반 양갱 의 두목 반 양갱이란다. 헐. 어? 저저 저 양갱파 저 두목이 저희 집에 오면 어떻게요? 그땐 수틀리면 뭐 어떻게 하는 이 망치로 어떻게 해줘야지. <웃음> 일단 준비를 좀 해야겠어. 이미 준비 좀 해놨던데. <웃음> 아, 우리 엄마 아빠 정신은 뭐야 도대체? <웃음> 다시 정신없어. <웃음> <웃음> 좋다, 안 <웃음> 돼. 준비 완료. 어, 아, 어, 아, 일단은! 밤이 늦었어요. 저희 자러 가요. 그래, 우리 아띠는. 도대체 엄마, 아빠 정체가 뭐지? 어, 저는 블루방을 자야지. 우리 그린룸이란다 아, 그린룸이에요 아, 그렇구나. 어. 아, 아, 괜찮... 알았다, 엄마도 여기서 살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One hour later. 어? 이게 무슨 소리지? 고양이가 물컵을 쏟아다 보군 한번 확인해 볼까? 어? 이게 무슨 소리지? 거기서 굉장히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어, 잠깐만! 옆방에서! 네. 옆방에서 몰래 팝콘을 튀겨먹고 있는 중인가봐아 옆방에서 이상 소리 나네? 아 소음 봐라? 뭐라고 한 마디 해야겠어요? 아 정말 화나가지고 음! 옆방에서 이렇게 떠드는 거야, 밤늦게까지. 아들! 뭐? 어? 자, 이 강목을 들고 양깅이판 녀석들을 막아내자. 아,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창문을 막으면 되는 건가? 시작다 아, 뭐야. 와, 이거 엄청 빨리 돋데 근데. 모든 문이랑 거실에 설치하면 돼. 와 양갱이파 녀석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도대체 왜 노리고 있는 거지? 그래. 아 맞다 아까 양갱이파 그날 납치했다 고했지 그렇지 인질이같아 <웃음> 아, 그래서 화가 났구나. 이 정도 막았으면 안올 거야. A few moments later. 설마 오겠어요? 어 뭐야? 유어 방어를 제대로. 방어했어요. 악당들에게 피해를 줬어요. 아, 아 악당들이 못 들어온대요, 이제. 어, 양... 아, 저하고 아빠가 제일 많이 박았대요. 양백한 녀석 들어오면 바로 그냥! <웃음> 뭐지? 순식간에 밤이 되어버렸네요. 아, 피자 3주간 먹어야겠다. 아, 배고파! 빨리 집으렴, 아들. 우리 아들 빨리 집으렴. 옆에 있는 아이에게 뺏기면 안 된다. 의자에 앉아야 된다. 의자에 앉아야 된다. 아들 거야. 목지 말이 없. 아들 거야. 저를 위해서 엄마 아빠는 안 드시는 건가? 음, 감동. 그럼, 그럼. 미안하지만 아들, 이건 복귀란다. 복기 복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엄마 아빠면 저저 양보해야죠. 응? 음. 뭐야? 엄마 아빠는 음. 먹는데 나 없어. <웃음> 장난하네? 음. 야, 음. 이게 말이 되냐고. 오우. 뭐야? 아빠! 야기 포인트들이 찾아왔나봐요! 너짓말! <웃음> 밖에다 있어요 <웃음> 바깥에 있다고요! 지금이라도 어... 사과할까? <웃음> 뭘 사과해요? <웃음> 이미 늦었다 <웃음> 인질로 삼아서 그렇잖아요 야너 다시 가너 가! 보내줄게! 너 가! <웃음> 보내줄 때 가라니 말이야! 침실로 가서 잠을 청하세요 이렇게 아, 무서운데? 침실로 가자 침실로 가자 무서워 네 잔인? 아빠 으어. 얼굴이 더 무서워요 <웃음> 솔직히 남자는 잠을 잘 때도 경기를 놓치면 안된다 <웃음> <웃음> 이만해봐 <웃음> 구독 아 핑크룸에서 공격을 받았대요 음 너네 살아있었구나 창문이 깨져있어! 들어왔나봐! 가까이 가보거라 야! 아들 위험하단다! 깨진 창문을 발견했다 이거 침입한 거 아니에요? 조심하렴 어? 지하실 문이 열려있습니다 악당들이 아직 아래에 있는 거 같아요 숨어야 돼 <웃음> 숨어! <웃음> 숨어야 된대? 어디 숨지? 아들! 아들 여기 와! 엄마는 여기 숨을게 어, 어. 당신 괜찮겠어? 여기로 와! 괜찮아! 날 믿으라고 아들 숨어. 빨리 어? 들어와! 엄마한테 가야겠다 아빠 봐야 소용없구만. <웃음> 아빠는 못 믿는 적스러 조심해. 벽에 딱 붙어 있어. 아, 여기 있으면 모를 겠죠? A few minutes later. 어, 여보는 왜 왔어? 아, 아, 아, <웃음> 뭐? 학트만남겨도뭐 어떡해? 아니, 아빠 얼굴이 더 무섭다고. 그래도 가긴 아, 싫었거든. 내가 어? 여기 있는 걸 알면 우리 가만두지 않을 거야. 눈치챈 거 아니에요, 아빠? 어? <웃음> 참 빨리 가지 들키면 안 돼요 갔다 그럼 어제 어디 어디로 가요? 지하실로 갈까? 지하실로 도망가라는데? 여기 와서 무기를 들으래 아빠 어떤 무기가 좋을까요? 아무래도 수 틀리면 해결해주는 이 망치가 좋지 않을까? 좋아요 저는 이 바지창으로 바지를 찔러버릴게요 그렇게 <웃음> 못된 말 <말씀이> 쓰면 안 된단다. <웃음> 그렇게 못된 말은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단다. 자 오기만 해봐 아 주. A l i l o n g e r than a few minutes later. 자 yeah. 아들하고 여보는 몸빵이 되어주세요. <웃음> 네. 탱커가 되어주세요 탱커. <웃음> 네. 드디어 시작되는 건가? 이거 참 왕년에 해본 썸박집이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도박 쳐 아빠 아빠 나 죽어 빨리 와 싸워 돈 막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빨리 가서 탱커를 하라니까 여보 아빠 왔어 여기, 여기. 빨리 싸워 아 야, 여기 우리 아들이야 뭐야 엄마 아빠 왜 구경해 무섭잖아. <웃음> 어, 떨어진 자물쇠를 찾았어요. 여기 문을 잠궈요. 음, 여기 이렇게 잠그면 된단 말이지. 음, 이제 못 들어오겠다. 그럼 제가 죄송하지만 이 침대에서 잘게요. 엄마 아빠는 경비를 좀 봐주세요. 그래, 아빠만 믿으렴. 네, 엄마만 믿으렴. 들어오기만 해봐. 자, 그러면은 이만 나 자러 갈게요. The next day. 정문이 부서졌어요. 악당들이 부수고 나간 것 같아요. 와, 아빠, 도대체 누굴 건드린 거야? 다, 집이 그냥 다, 산산조각 났어. 아, 이 정도면, 그냥, 포기할까? 우리의 인질이 이미 도망을 치고 있어요. 근데 저 아이도 우리랑 있는 게 행복해 보이는데. <웃음> 어, 넘어졌다. 아, 어, 아들 괜찮아? <웃음> 넘어지면 피단단다. 어! <웃음> <웃음> 이게 뭐니? 이거 지금 마트를 타는 거예요. 한, 상자를 하나 사고 됐다 싸요 준비 완료 오케이 자 이제 마트에서 물건 샀으니 돌아가죠. 6 hours later 이 어디로 가죠? 지하실에 숨어있으면 되는 건가? 밥 먹어야지 아들 저녁으로 피자를 시켜야겠어요 피자 곧올 곳이에요 아빠 피자 온대 빨리 와아 음. 아빠 패페로니 네 열지, 열지 마요. 마요 피자가 왔는데 왜 문을 안 열어 피자입니까? 아빠 뭐 피자인거 같아요 빨리 열어봐요 식었어요? 당신 나와 피자 배달 부가 왔어요 아 피자 많이도 가져오셨네 한파는 서비스인가? 어? 어? 양깅파에요 양이파 이런 전장 싸워야겠는데? 으아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웃음> 아! o m e on, do you kiss up? Come o 오 do you kiss up? I'm sorry, I'm sorry. w t h w o u r s later. 아빠. 살려줘! 예, 여보! 어. 여보가 억울을 끌고 있어요! 잡아요! 잡아요! 너 너무 아파! 으으! 어. 당신! 어. 빨리 총이나 쏴아! 으으! 잘했어요! 어. <웃음> <웃음> 잘때 침범하는게 어딨냐고 아빠! 아빠! <웃음> <웃음> 아빠 많이 무서웠구나. 여기다. 뭐야. 아니, 저, 저 녀석들은? 어? 양갱이파 보스다! 양갱이파 보스, 밤양갱이 드디어 만났군. 빨리 탈출해야 겠는데요? 하수구를 찾으라고? 엄마를 찾으러... 따라와! 네. <웃음> 좋아요. 아빠, 저기 어디 가요? 여기는... 나도 처음 와 보는 곳이란다. 우리는 이제 역으로 밤냥객 녀석을 혼내주러 가는 거야. 어, 그렇구나. 이거 혹시 시금치집인가? 여기는 시궁창 하수구에 하수구. 무슨 소리야, 시금치 냄새가 나는구만. 이거 뭐 빠지면 안 돼요. 녹색 채소의 향연이군. 여보! 어, 레리다! 어, 레리 씨 어디, 죄송해요. 도망가. 도망! 자! 어디야, 어디야. 도망! 자! 때려, 때려! 오? 리 있다! 안녕? 나는, 양갱이 바포스, 레리야. 지금 할, 지 쉬운 목이었지. 목이었을것 지금까지 쉬운, 쉬웠었지. 쉬웠었지. 음, 죽을 시간이다. 정도로 크게 다치진 않을 거야. 오! 바닥을 잘 봐. 오! 오! 바닥을 잘 봐. 오! 아픈데? 잘하고 있어. 역시 우리 아들이야. 역시. 오! 조심해. 살짝만 닿아도 아파요. 엄청 아프니까 조심하려구나. 오오오오오! 아빠는 이미 한네 대쯤 찔린 것 같구나. 오오오오! 죽겠는데? 어? 우리 아들 피가 없니? 어? 뭐지? 이제 때려야 되는 건가내 화를 끝까지 돋구는 군. 어르르르 조심해! 어르르르르. 아 아프다! 아 이것도 피해야 되는구나 응, 피하면 된단다 우리 아들 이정도는 쉽지? 어, 아 아파. 저렇게 동생 돌다가는 코끼리 코를 많이 돌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아들? 어지럽죠 그래 지금 때리자! 들금 뒤에 태업을 노리세요 어 아들! 일로와! 엄마가 힘해줄게! 네! 저희 피가 오, 진짜 나는... 없어요 어. 고마워 여보 어나 피가 엄청 올랐어 역시 피 필요한 사람 나피 있음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처치해야될것 같은데 저스피. 우리 아들을 괴롭히고 말이야 지금이 가장의 모습이야 <웃음> 아들 뒤에 있어 네 아빠 좋아, 화이팅 화이팅 여보 <웃음> 화이팅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빠를 안되겠어 아들 부탁해 아니 뭐 하는 거야? 때려야지. 녀석이 또 움직인다. 오케이. 오, 너, 나, 나 간다. 잘 피해요. 자 체력을 드릴게요 아빠. 드세요. 그래 고맙단다 아들. 여그 서로 치료를 해주는 거지. 온다. 아, 아파! 됐다. 지금이다. 지금이야. 이거 가봐.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양갱 안 먹는다고 안 먹어. <웃음> <웃음> 2000 years later. 어. 됐다. 태엽이다. 태엽이야. 됐다! 식 양갱 안 먹는다고 할때죽 진짜. <웃음> 아, 이제 <웃음> 음. 우리 이사도 안 가도 되고 도망쳐 지낼 이유가 없네요. 어, 사다리다! 이제 집으로 가자꾸나. 와, 아빠, 아, 아. 아빠 정말 무서웠어요. 아, 체포당했다, 이녀석들. 어, 나쁘게, 나 착하게 살아야지, 어? 착하게 살아야 될거 아니니. 근데 얘는 우리 인질 아니었니? 같이 좋아해 주는데? 음, 경찰 하지 씨. 무서웠어요. 무서 무서웠어. <웃음> <웃음> <웃음> <경찰 아저씨야. 웃음> <웃음> <웃음> 이유은자 어쨌든 오늘 저희 가족들과 저희를 노리는 조직들을 소탕했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웃음> 안녕. 뿅 <뼈! 웃음> 구독 뿅 <뾱! 웃음> 좋아요. 안녕!